안녕하세요 코딩 네이터입니다 이 영상은 파이썬은 물론이고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 등에 완전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이미 사용해 보셨고 개발환경이라는 게 구축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파이썬도 수많은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체제인 윈도우스, 맥, 리눅스 등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이 자체 프로그램 외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거나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개발환경이라고 합니다 목수가 일을 하려면 작업장 내에서 공구도 있어야 되고 안전장구들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 실습을 위한 많은 것들이 패키지처럼 묶여있는 개발환경 그 중에서 하나인 아나콘다라는 를 설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웹 브라우저를 여시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anaconda.org 그래서 다운로드 아나콘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네 아나콘다가 어떤 건지 이렇게 쭉 나오고. 제일 아래에 내려가시면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파이썬 3.7이 있고 아래는 파이썬 2.7이 있는데 웬만하면 3.7을 권장드리고요 64비트 32비트 이거는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걸로 하세요 저는 이거를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시면 자, Next, Next, 설치 어디다 할 건지 나오고 뭐네쭉 네스트 해서 스트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쭉 설치를 하는 그 화면이 나올 거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여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마치셨다면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Jupyter라고만 치시면 자동완성으로 Jupyter 노트북이라는 앱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런 검은 편솔창 하나가 뜨고 여러분들이 쓰는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나 크롬의 어떤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여기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탕 화면이에요. 그리고 더큐먼츠가 문서입니다. 저는 바탕 화면에다 가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다가 자 뉴를 누르시고 어, 폴더를 미리 만들고 시작하죠. 여기다가 깔끔하죠? 파이썬 실습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이러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자, 노트북 요 하단에 있는 파이썬3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네, 또 새로운 창이 뜨고 어, 네,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2 하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파이썬 네, 실습 1.ipynb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유롭게 코딩을 하시면 되는데 컴퓨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 계산기거든요 1 더하기 1도 할수 있고 1 곱하기... 어, 곱잡히도 해까요231 곱하기... 네, 이런 곱셈도 할수 있고 나노셈도 할수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썬 실습을 위한 환경을 세팅하고 몇 가지의 간단한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컴퓨터는 계산기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전 시간에 소용했던 엑셀의 계산들, 이런 거를 파이썬으로도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부족한 영상임에도 영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